안녕하세요 오늘은 다낭에 있는 모나치 아파트 앞에 왔습니다 제가 이제 몇달사갔었는데 지금은 이제 집을 사서 주택에 살고 있는데 아파트를 저는 선호하는 편이라 아파트를 하나 사면 어떨까 해서 지금 아파트를 보러 왔어요 지금 여기 있는 이 비동은 새로 지어진 신축 아파트예요 그래서 어, 핑크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문제가 좀 있어요 물론 이제 잘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직은 핑크북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서 대타한 사람들이나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구매할 때좀 꺼려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핑크북이 이미 나와 있는 여기가 어 이북 여기 이제 모나치 A동 이라는 곳인데 어, 세대수는 훨씬 더 적어요 지어진 지도 오래됐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보나치 A에 있는 아파트를 볼 거고요. 여기 제가 이제 살려고 하는 이유가 제가 있을 때는 없었거든요. 보시면 K마트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근처에 깨끗한 카페들도 되게 많이 생겼어요. 제가 여기 살았을 때는 아무 것도 없었는데 많이 생겼고, 오 어? 저기 하일랜드도 생겼네. 그리고 요즘에 여기 이제 한국인들이 많이 이사 오셔가지고 어, 한국 식당이나 뭐 편의 시설도 좀 많이 생기고 있어서 제 2의 한인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여기가 그리고 그 중심가랑 되게 가깝고 어, 좀 한국인이 지내기에는 좀 편해, 편한 아파트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파트를 볼 거고요. 가격은 25억 동 정도 합니다. 그럼 저랑 같이 아파트를 보시러 가시죠. 뿅. 모나치 아파트를 좀 보러 왔어요. 여기는 A 동이어서 핑크북이 있는 상태고 화장실은 분리되어 있고 위에도 깨끗한 편인 것 같아요. 주인이 관리 잘했네요. 중공 연도는 모르겠는데. 여기도 네. 깔끔하고 음. 괜찮네. 여기다 코타워 같은 것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후디가 되는 건가? 아, 역시. 이거 가. 이거 이거 이으나 많아. <웃음> 이게 위나가 없어. 용용 아, 용 머리는 안 보이지만 그래도 진짜 좋다. 딱저 건물을 막고 있어, 용 머리. 세탁실은 좀 아쉽다. 어, 조금만 더넓었으면 좋겠는데. 이거 이 여기도 좀 아쉬운 게 공간이 넓긴 넓은데, 아, 실로 쓰긴 좀 그렇고, 여기에 테이블 놓고, 그 다음에 커튼 치고, 그 다음에 여기다 어, 수납을 하는 식으로 해야 되겠네. 여기는 공간이 딱잘 빠진 것 같아. 잠자고, 일어나고, 샤워하고 음. 그리고 이쪽도 뷰가 좋아 신기하네 에어컨도 있고 이날 여기 말고도 몇 군데 더 봤는데 어, 다 비슷비슷하더라고요 일단 좀더 생각해 본다고 했고 한국에 살고 있지만 다낭에서 지금 아내가 하는 일이 있어서 단무간 많이 왔다 갔다 할것 같아요 아,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